오늘 1월 12일 업데이트 개선사항 안내 승리 여신 니케이입니다 아우 분명 출시 초반때만 해도 엄청 욕을 먹어보면서 버그뿐 아니라 뭐 컨텐츠도 부족하다, 어, 너무 급하게 했다 이런 말도 많았고 어, 되게 불편한 점들 많았는데 점점 고쳐나가면서 특히나 오늘 업데이트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편의성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밸런스 조정도 있고 쏙 여러 버그 픽스나 파이썬 개선들에 있어서 이번 업데이트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만족하는 편이고요 전투 관련 개선사항 컨텐츠 관련 사항 주루룩 하고 개조 장비 관련 UI, UX 디자인 등 이렇게 쭉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간단하게 다 보기에는 좀 많고 좀 쓱쓱쓱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 게 제일 그런 것 같은데 전투 관련 개선사항 에임의 위치를 손쉽게 알수 있는 조준 보조선 어?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아, 뭐 해야 되나 이제 만족스러운면중 이제 제일 큰게컨텐츠 시스템 관련 개선사항인데 특히나 시뮬레이션 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불만이 있었고 저 또한 불만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불만이라고 할까 맨날 말했죠. 시뮬레이션 룸을 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자. 물주는, 물주는 걸더 쉽게 해달라 했는데, 어, 제가 원하다 들을 일주일에 한번안 됐지만 좀더 쉽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룸에 규칙이 변경되었는데요 A부터 플레이하지 않고 B 섹터와 C 섹터를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4. 1, 2, 3, 4 해서 그 사면 A, B, C를 다 깨야지 이렇게 깨지는 거고 이제 A 부터만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중간 C 부터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그래서 그 높은 나이도의 A, B를 클리어하면 낮은 나이도의 C 섹터를 클리어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4단계 A, B, C를 다 깨야지 그 전에 B 아, 그 다음에 3단계에 C까지 깨져야 깨지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4-A를 깨면 3-C까지 클리어한 게 되겠죠 그래서 3단 2도의 A 섹터를 클리어하며 1단 2도와 2도의 A에서 C까지 구탕을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5가 열렸기 때문에 그럼 5-A만 깨면 기존에 4부터 깨서 5까지 올라왔던 걸 하지 않고 그냥 5-A만 깨면 되는 응, 간단하게 클리어를 할수 있게 됐겠죠 가로 모드 결국은 이제 가로 모드 가로의 회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긴 하니까 결국 가로 모드로 아예 출시를 했습니다 가로 모드가 하게 돼서 지금 저도 그냥 가로 모드를 적용해서 하게 됐고 회전제 없이 그냥 설정해서 가로와 세로를 그냥 이렇게 변경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방 시스템. 어,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선택 저기 이제 리케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전투기 지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해방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 여기다 엘리베이터에 가면 입장을 하면 여기에 이제 해방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갱생관 에 있는 죄수들을 이제 갱생 시킨다라는 건데 갱생 대상은 총 지금 기본 3 명이 있고요. 첫번째는 길티 신체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얘는 이제 완력이 엄청 세다라는 컨셉이구요 얘는 어, 얘가 신신 신. 신이죠 원제 음, 화술 말로 사람을 홀리기 때문에 이제 입을 갈아넣고그 음, 다음에는 퀸시 이 시는 이제 음, 탐욕 훔치는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해서 갱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아, 여기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 됩니다